자15 신호 15... 15... 시간이 이제 자동으로 맞는가 테스트 하고 있고요 아, 이거는 실제 시간 맞는 겁니다 아, 이건 일부러 약한 5분 정도 틀리게 만들어 놨고요 아, 15정보에 의해서 좀 있으면 네. 네, 자동으로 맞춰지는가 지금 그걸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, 약한 10초 후에 아마 시간을 이 스스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동결을 하게 될 겁니다. 네. 자,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네, 저쪽으로 보겠죠. 아, 머리가. 자, 200. 방금 움직였고요. 자, 시간이 다시 어, 같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. 네, 아, 시간이 맞춰졌 아, 지금은 예. 자 아, 시간 동결화 아,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